누가 뭐래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 다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하은입니다. 너 지금 뭐해? 어?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하은의 계속되는 친절에 오히려 화가 더 나는 다운입니다 너 뭔데? 너나 알아? 왜 자꾸 아는 척인건데? 미안 너 귀찮게 하라던게 아니고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제발 그냥 나좀 내버려 두라고. 다가가려는 자와 도망가려는 자, 무슨 이유일까요? 다은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옛 일을 회상하는 다은입니다. 찬아, <웃음> 너는 왜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 오늘도 어김없이 뒤에서 다운을 바라보는 하은입니다. 새한 느낌의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어색한 눈 맞춤. 다우이 쪽지를 하은에게 던지고 사라지는데 어색하게 하은에게 다가가는 다운입니다. 너가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싶다면?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. 보이지 않는 부분?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려? 그 대상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관심을 갖는 거지. 계속 보다 보면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. 제 직업도 그림 그리는 것인데 다운의 말에 왠지 공감과 반가움이 밀려오네요. 난 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. 왜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데? 넌왜 울고 있는 건데? 서로의 질문에 서로 답을 못하는 두 사람입니다. 모르니까 더 알고 싶은 거지. 그리고 어느덧 서로가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.